어쩌다 한번 부모님 뵙게 되면 음. 어?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어. 왜 이런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는 음. 너무 이 어머니나 아버님의 이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병원에 잘 나옵니다 네. 오시고 오고 처음엔 같이 나오시다가 음. 안녕하세요 다일쌤입니다 아, 요즘 저한테 관심사 일위는 이제 건강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도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그 건강 중에서 도떤뇌 건강. 어, 옆에 이제 우리 손유리 선생님 와 계신데 이전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다니세요하고 네. 대화한 적도 있었고 인클에서 좀 강연 같은 것도 음.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평생 젊은 뇌라는 음. 책을 써서 네. 또 초대해주셔가지고 음. 정말 감사하게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네. 50대 이상이 많거든요. 네. 어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70, 80대시니까 음. 어, 치매, 네. 이 키워드라는 게 누구나 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이상이 맞아요. 치매래요 네. 100명 중에 1명만 해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10명 중에 1명 이상이니까 정말 네.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이라는 거 네. 어,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또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 암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치매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네. 65세 이상 인구가 한 20% 정도로 20 네. 북적만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고령사회를 떠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초고령사회로 가고 음. 있고 이건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사실 늙어가고 있고 음. 그냥 사회가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요. 제가 음. 보니까 65세 이상 이제 고령층에서 네. 독거. 독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음. 그냥 독거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음. 많은 거죠. 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들 나이 들고, 음. 혼자 살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음. 큰 관심사인데요. 뭐, 40, 50대 막, 3, 40대 막 죽도록 이래가지고, 음. 이제 5, 60 되니까 막 기력 떨어지고 병 걸려가지고 죽고 이게 사실 해피한 케이스가 아니고, 음. 네. 내가, 뭐, 뭘 가지고 있던지, 건강한 삶을 누리고, 네. 나이 들어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음, 네. 네, 젊은 뇌를 유지하고, 음. 평생 이렇게 현명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네. 이게 위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게 음. 위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동안도 중요하고, 음. 뭐 날씬한 몸매도 중요하지만, 모든 거를 함께하고 재테크를 음. 하려고 해도요, 네. 뇌 기능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가도 이제 뇌테크라는 음.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하고, 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몸매 관리하고, 음. 동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뇌테크라는 것도 음. 하나의 키워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그러게요.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음. 우리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어, 제가 읽었던 또 뉴스 기사에서 이게 있었어요.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당신이 스스로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네. 질문했어요. 을그 네. 어, 질문에 남녀가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77세 어. 이하로는 나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냥 청춘이다라고 생각해 스스로가.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70대 후반이 되, 되어야 네. 스스로 내가 노인이구나라고 어. 생각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누가 천억이 있네, 누가 건물이 있네가 부러운 게 아니라 네. 건강한 거, 음. 건강한 게 최고의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음. 좀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데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뭐 사별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원래 싱글일 수도 있고, 돌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젊은 사람과 달리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내 건강이 안 좋은가요? 그런 게뭐 관련이 있나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는 뇌 건강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음, 혼자 사는 거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웃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음. 둘이 살지만 혼자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다들 사실 1인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문제거든요. 고립. 혼자 살면서 밖에 아무 데도 음. 안 나가고 혼자서 혼자 밥 먹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그건 문제인데요. 혼자 살지만 굉장히 바쁘고 사회활동 잘하고 만나는 사람 많고 뭐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의학적으로 도 보면 은 고립이라는 게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요 한 달에 한번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혼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음. 거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정말 1 년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손꼽는 사람들이 음.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네. 고립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한테 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예전에 음.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네.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음.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요, 음. 어, 한 달에 한번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네. 언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요. 일단 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없겠죠. 음. 어, 사회적인 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이런 대화도 안 되지만 감정적인 교류라는 음.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세로토닌도 음. 나오고 자꾸 전두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음. 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앞으로의 계획도 생기게 음. 되고 도파민이라는 이런 의욕, 음. 이런 쾌락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뇌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어. 뇌도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어. 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고요한 상태 음. 근데 생각보다 어,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도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게요 음. 보면 은뭐 제가 요즘에 뭐하고 지내세요? 음. 그러면 그냥 일어나면 밥 먹고 TV 틀으면 틀어져 있는 거 보고 틀어져 있는 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도 안 하세요 그냥 음. 틀어져 있으니까 멍하니 쳐다만 네. 보고 계시고 음. 때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어두워지면 자고 또 음. 잠도 제대로 못못 못 주무시겠죠 활동을 그렇죠. 안 하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음. 적지 않, 않아요 많아요? 네, 어. 많고요 그러신 분들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보면 너무 뇌를 사용하는 게 음. 적기 때문에 뇌가 위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뇌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노화가 빠릅니다. 그요 그래. 어. 네. 결국 이제 사회적 고립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까 그 고립이라는 의미를 한 달에 1회 이상 아무도 안 만나는 거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뇌건강치매로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래가지고는? 네.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음. 제가 일부러 이제 환자들한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하고 지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시면은 그렇죠. 약도 조금 드려 어. 병원 또나오 병원이라도 나와서 좋네요. 저랑 얘기하시라고 음. 그냥 또 병원도 택시 타고 오지 말고 30분 걸어 오라고 꼭 걸어서 음. 그냥 얘기라도 하고 데스크에 앉아서 뭐 사람들하고 대화해 음. 담소라도 나누라고 꼭 이제 자주자주 병원에라도 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저도 이제 상담 오다 보면 이제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네. 어, 일주일 내내 한 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맞아요. 음, 네. 참 그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 의식적으로 내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배움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그러면 네. 거기 가서 뭐 배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선생님도 이 책에 보면. 그 뇌건강에서 어, 좋은 자극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배움, 특히 외국어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뇌건강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외국어는 학회지에도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음. 신경과 학회지에 외국어 배우기가 내 영양제다라고까지 그래요? 표현할 어. 정도로 외국어 배우기가 진짜 좋거든요. 어. 근데 사실 이제 막 다들 그러시잖아요. 나이 음. 먹어서 내가 뭐 영어 그러게. 그냥 한국말도 책도 읽기 싫은데 뭐 영어 배우냐 막 음. 이러시는데 사실 외국어를 배우면요. 음. 어, 일단 외국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음. 때문에 네.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의욕이 막 음.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음. 외국어 배우기를 통해서 의욕이 생겨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 외국어를 배우면 어렸을 어때 그냥 배운 거하고 달리 음. 외국어를 말함으로써 뇌에서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가 막 자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국어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쵸. 거치지 않고 말하지만 음. 외국어를 배우려면 전두엽에서 계속 생각을 어,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획을 해서 하고 음. 이거를 내가 뱉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말로 두 가지로 생각하는 음. 거 이게 사실 외국어 배우기에서 굉장히 뇌를 다발적으로 많이 그래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한 뇌운동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만 배우는 노력만 해도 치매또뇌 네.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도 네. 상당한부분 막을 네. 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근데, 아나 정말 외국어는 난 관심 없어 네. 라는 분들은 어떤, 이제, 기존에 본인이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배움을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너무 좋고요. 제가 음. 이제 책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린 그, 화가가 있는데. 네. 75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화가가 되었습니다. <웃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중에 이제 모지스 그랜마, 네, 예, 네.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화가라고 음. 일컬어져 있는데 이 분이 75세에 붓을 음. 들기 시작하셨대요. 네. 근데 그림을 시작하신 계기도 어, 원래 바느질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음.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네. 72세가 되니까 이렇게 관절이 그렇죠. 굳어서 방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을 꿰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내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음.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 붓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되니까? 잡으면 아. 되니까 그림을 한번 음. 그려볼까 시작한 게 75세였고요 음. 그 할머니가 101세까지 사셨는데 1600점을 그리셨죠 네. 와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뭐 취미로 시작했지 내가 101세까지 국민 화가가 돼서 막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새 삶이 펼쳐지고 미국에서 국민 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70세 넘으셨다면 새로운 취미를 네. 시작하세요. 음, <웃음> 네. 그래요. 음.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거 치매거든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나를 이제 돌봄을 해줄 수 있겠지만 네네. 없다면 이걸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또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음.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 이것은 자식들이 어떤 금방 지치죠. 오래 못 가죠. 사실 이제 말씀 음. 우리가 계속 했다시피 혼자 사는 가구가 많고 음. 아무리 이제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 먹고 사는 게 바쁘기 음.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음. 아무리 뭐 연락 자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겨우 명절 때, 음. 명절 때도 사실 요즘에 뭐 여행 가는 가족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면 어쩌다 한번 부모님 뵙게 되면 음. 어,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어. 왜? 이런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는 음. 너무 이 어머니나 아버님의 이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병원에 잘 나옵니다. 네. 모시고 오고 처음엔 음. 같이 나오시다가 음. 나중에는 어, 요양보호사한테 바됩니다 그렇죠. <웃음> 네. 아, 한계가 있고 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데 네. 이제... 음... 또 다른 분들이 보면서 왜 부모님의 유형 보여자한 맡기지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되 보면 네, 네. 음, 공감을 할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저도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음. 그 보호자분들 직업 있고 바쁘시고 이러면. 매번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지 말고 요양등급 받아서 요양보호사 오시더라도 제가 약잘 드리고 챙겨 드릴 테니까 그냥 아예 계획을 처음부터 어떻게 할지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렇겠네요. 이거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음. 때문에 하루 이틀 약 먹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처음부터 힘 빼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좀 서운해를 하시지만, 음. 결국엔 이게 자식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라는 음, 네. 걸 알게 되시면, 네. 그걸 잘 받아들이고 따라오세요. 음, 음.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노년에 걸리는 병들이 너무 많지만, 음,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네, 네. 가족한테도, 네. 이 사회한테도. 네. 음, 그래서 이제 예방이 이제 중요한데, 네, 네. 뭐, 100%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뭔가 새로운 배움, 특히 외국어 네, 네. 외국어가 아니라도 아까 그림을 그리는 거 네. 어, 이런 걸 통해서 내도 건강해지고 또 네.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회적 관계도 음. 더 넓힐 수가 있잖아요 음. 어, 꼭 뭔가... 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는 게참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동네에 가까이 가수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선생님 책에 보면 어, 이제, 노년의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치매가 되는, 치매로 네. 이어지는 여러 가지들에서 뭐,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외가 있었어요. 네. 청력. 네. 저는 그게 관련이 있을까 하는데, 그 관련도 조금이라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음. 이 청력이.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청력이? 우리가 뭐, 고립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음. 어, 사람을 만나고, 인지 활동을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건다 음.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런데 어. 만약에 들리지를 않는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원래 듣는 거를 통해서 이걸 듣는 거를 정보로 받아들여서 뇌 속에서 이거 아. 언어에 대한 신호로 어,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음. 어, 또 그대로 듣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 이면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대답을 할지를 그거를 생각하는 음, 게 그러네요 크게 이제 뇌를 사용하는 건데 청력이 떨어진다 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음. 그냥 뭐 배고파 뭐 졸려 뭐 이런 얘기 음. 그냥 단순한 얘기만 하게 되면 그게 뇌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네. 청력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특히 이제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좀 거죠, 기능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보청기라는 걸 하면 좋은데, 그렇지 음. 않으면, 이제, 잘안 들리니까, 음. 들리는 척 하고, 또, 그러 소심해지고, 좀 <웃음> 대화도 잘안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지팡이. 지팡이. <웃음> 네. 보청기. 네. 지팡이하고 보청기 하면은, 음. 누가 옆에서 봤을 때, 왠지 이제, 노인네 같고, 맞아요. 정말, 어 늙어 보이고 이러시니까 음. 그걸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음. 근데 보청기가 요즘에 되게 잘 나와서 조금 맞아 네, 네 조금 맞고 기능이 되게 좋아서요. 음. 꼭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음. 어, 지팡이도 그거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음. 이제 지팡이 없으니까 아예 밖에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다리 음. 아파가지고 뭐, 못 나와. 운동도 못 하겠어. 근데 음. 이제 지팡이 짚으시라고 하면 부끄럽게 그런 그렇죠. 거한다고 그러시는데, 음. 그렇게 해서라도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걷는 거를 음. 30분이라도 하셔야지 뇌를 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부끄러워 하시지 음. 마시고, 네, 이용하세요. 음. 그렇게 지팡이 이제 걸어 다니는 모습 보면 참 저는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네. 지팡이는 특히, 나를 걸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낙상, 내가 네. 넘어지는 아, 비율도 굉장히 많이 네. 줄여주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지는 심한 정도를 많이 줄여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안 들리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보청기 좀 불편해 하지 마시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보청기는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잖아요. 꽤 맞아요. 돼서. 그거 하시면 자기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잘안 들리는 분들은 음. 당장 가셔서 이 보청기 네. 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음. 뇌를 사용한다는 게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음. 많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음.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정보를 입력하고 음.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뇌를 쓰기도 하니까요 네. 듣는다는 거는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음. 중요하고 또 언어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악도 들어야죠 음. 새소리도 들어야죠 자연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음. 듣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꼭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보청기 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요즘 이제 중년들, 제 나이 때만 돼도 잠을 잘못 자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 폐경기 네. 이후 또 갱년기 때문에. 뭐. 내가 오늘은 잘 수가 있을까? <웃음> 오늘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음. 수면제를 꼭 의존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 수면제 중에 제가 항상 안심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